안녕하세요. 서양화과 최현욱입니다. 어,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서양화가 최현욱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잖아요. 화가로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건지 궁금합니다. 미술사 전공을 하시다가 화가가 되신 계기 혹은 화가로서 가치관 등이 궁금합니다. 어, 일단 첫 번째, 저는 미술사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 실기 전공한 사람이에요 <웃음> 어쩌다가 이제 이게 미술사 전공이 됐는지 참 저도 좀 난감한데요 어, 월, 원래 전공 그래서 작가을 준비를 했어요 음제 대학교 졸업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이려나? 보이겠죠 당연히 예, 보시면은 저저잔 캐리어로스 장난 아니죠? 에이, 여기 보시면은 College of Fine Arts Bachelor of Fine Arts <웃음> 그리고 비자인 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려나? 네. 전 실기 전공입니다. 음, 회화 전공했고요.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을 복수 전공 같이 전공했습니다. 아, 그래서 한 졸업하고 한3년 동안은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디자인 회사에 들렸고요. 그리고 미술사 미술사는 어떻게 보니 그냥 빠지게 됐습니다. <웃음> 에, 그 내용은 추중 어, 미담 꼭 확인해 보세요. 거기 재밌습니다. 거기에 그 금발이 미녀 이야기는 <웃음> 재밌어요. 그 그거 보시면 되고요. 어, 화가로서의 가치관이라 화가로서의 가치관. 사실 제가 어, 어, 제가 생활히 2006년 2 0 0 6년부터했네요 2007년 아예 사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생 가치관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대는 지금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은 아름다워야 돼요. <웃음> 그 윤미주의 사상, 저도 아마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뭐랄까, 제가 2007년부터 이... 사람들에게 미술이 뭐 좋은 여주님 하는 이런 소개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벌써 몇 년인가? 한 13년, 14년 됐나요? 그럼 제가 30대 딱 들어서고 나서부터 어, 시작을 한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 15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저도 화가로서 같이 성장을 한것 같아요. 조금씩 변한 것 같은데. 어, 그래서 그 같이 간 얘기는 우리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릴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술 대중화 활동과 화가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하, 미술의 대중화라 죄송합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아, 뭐 살짝 뭐, 뭐 있긴 하지만 은 첫째 그 능력도 안 되고요. 자격도 안 되고요. 음막 영향력도 없고요. 맞아요? 뭐 그런 거할 사람은 아닙니다. 저 열심히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요. 단지 그냥 미술은 뭐 좋다 어쩌다 뭐 이게 대중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 기어야 하겠죠. 하지만 예 그거 미술을 많은 분들에게 뭐 알리자 그거 하자고 한건 아니고요. 어 모르겠어요. 지난 1 0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이리저리 방향도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은데요. 처음 시작했을 때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한 여자 기자분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굉장히 그 삶의 절벽 끝에서 다시 돌아온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그러다가 또 어떤 한 분께서 이렇게 저한테 블로그 쪽지를 보내주셨는데 쪽지에서 이런 얘기가 대충 내용이래요. 자기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자살이란 단어를 검색을 했었대요. 근데 어떻게 제 블로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림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참 재밌더라. 그래서 뭐 등등등 계속 읽다 보니까 그날 밤 자살을 못하고 나를 넘겼는데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요 그래서 피곤해서 자꾸 다음날 다음 날 일어나서 마저 보고 또 계속 보고 봐도 봐도 끝이 없던데 그렇게 며칠을 쭉 보다 보니까 이 블로그 주인 즉 저겠죠? 매일 아침에 한 편씩 올리더라? 계속 보게 됐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기 자살하는 건 깜빡 잊고 그러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그렇게 어, 네, 3살 먹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또한번한번해 케이슨 또 가까운데 사시는 지금 은마 친한 형님이 됐는데요. 그 형님은 예, 사업 연달은 사업 실패로 너무 힘들었대요. 음, 그러다가 이제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인사동에서 그림 보고 있었더라. 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하는 일은 이런 거구나 싶어요. 그래서 미술의 대중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아직 제가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인 것 같고요. 단, 저는 어, 예, 단한 명. 그 누군지 모르는 그한 명. 예, 지금 삶이 굉장히 힘든 그한 명을 위해서 어, 그냥 오늘도 재밌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황당한 이야기들 막 올립니다. 어, 그래서 많은 어, 구독자분들도 생겼고요. 하지만 글쎄 음, 중간중간 막, 막 미술사 얘기하고 미술기술 같은 그런 얘기들 하고 그래서 많은 구독자님들이 생겼는데요. 그때그때마다 막 이런 오 최영호 작가님 대단하세요 막 이런거 댓글 달리고 막와할 때마다 제가 어, 다시 한번 재 확인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사실 저도 몇년 전에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 힘들었던 그 시기에 지금 이 글을 다시 읽으면 과연 어떤 느낌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그런 댓글들 그리고 그런 반응들 특히 막 강이나 이런 데 나갔을 때오 추자카님 막 이런 거 우승을 하는 그런 반응들을 제가 받았을 때 다시 한번 그예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가 힘들었을 때 제가 그 상황 이었을 때이 글을 보면 어떨까 어땠을까, 어땠을까? 어, 그래서 계속 그때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자. 언제로 예 네,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상은 얘기 들하는데그 시기로 돌아가자 네, 돌아가고 있고요 아, 많은 분들께서 참 고맙게도 어, 제 블로그에 오타난 거 오류난 것들 알려주시는데요 어,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완전히 정말 치명적인 그런 오류 아닌 이상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깔끔하고 예, 그러면 정말 힘든 분들이 읽을 때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웃음> 예, 막 잠결에 쓰다 보니까 오타도 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놔둡니다. 오류? 놔둡니다. 때로는 제가 일부러 의도하고 오류를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 뭐 이렇게 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수정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가치관으로 돌아가서 어, 화가 화가로서의 가치관 저는 예, 지난 15년 이거 하면서 제 화가로서의 가치관이 바뀐 게 있더미인 것 같아요. 단한명그일그한 그 예, 그 명이 제 그림 보고 그냥 행복해지면 그한 명이 제 그림 보고 아름다다라고 느껴서 네, 행복하셨다. 그겁니다. <웃음>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인제모아지고 뭐뭐 40대 중반이 안 됐으니까 아직도 갈 길이 많은데요. 어또더 발전 되겠죠. 그렇습니다. 3번. 어, 생화과 최능님에게 미친 이란 단어 어떤 의미인지. 네, 이 미친 스터디, 미친 블로그, 미친 카페, 미친은 옛날 우리 제가 한동안 잠깐 팟캐스트했었을 때, 그때 그 도범 사장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도범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네, 그냥 단한명그한 그 분이 어, 제가 쓰는 글뭐이 어, 영상 그림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 보고 네, 다시 힘내서 하로잘 살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어떻게 답변 제대로 됐나 모르겠네요. 자그 뭐랄까 어 사실 이 영상을 이렇게 답변 영상을 만들 제작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뭐 사실 이런 건뭐 근로도 할수 있고 근데 이렇게 답변 영상을 드린 이유는 별거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 기록 남겨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